네, 안녕하세요. 오늘 운동 브이로그 3일차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세트 네, 아까 했던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돌려주면서 뭐, 크립감이 그래서 손목을 풀어주고, 네, 하겠습니다, 40개. 스물아홉, 서른,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여 하나, 사십, 네, 1세트 끝났구요. 네, 악력기로 또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근육 상태 한이 정도 되구요 네막력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열 다섯 마지막 좀더 힘을 빡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8, 하나, 10, 11, 11, 11, 11 12, 12, 12, 12, 12, 12, 13, 14, 15, 16, 1네 무릎에서 뚜9 1 소리가 나요. 네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원래 어8 19, 10, 5 16, 17, 18, 네, 밥 먹고 바로 운동 시작하러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50개를 일단 가볼까요? 네. 일세트 끝났으니까 말라 주겠습니다. 네. 한 모금 마시고 음. 네. 어제는 못했던 3세트 복근 운동을 했었고요 오늘은 복근 운동을 건너 건너서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께는 복근 운동 했었고 그저께는 근력, 팔이랑 팔굽혀 피기 했었고 번갈아가면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뱃살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웃음> 어저께가 몸무게가 저의 8 4 까지 갔었으면 오늘은 83 정도 됐어요 어제 약간 식단을 조금 조절을 했거든요 좋죠? 네 2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목을 풀어줍니다 피아노 칠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손목 풀어주는게 강약조절할때도 세게 쳐도 손가락이나 팔이 아프지가 않아요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서른 30... 사 40... 풀어주겠습니다. 오늘도 약간 우중충한 날씨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음, 해 뜨기 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좀 반성 좀 하고 네, 5시에 매일마다 일어나면서 화건 네, 하루 30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넘치네요. 거기서 좀 좋았던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온전하다 라는 표현. 온전하다는 말이 되게 와 닿았어요. 나는 온전하다. 여러분도 온전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15개 시작하겠습니다. 어? 무로 2 0 개를 했네요. 아 힘이 넘쳤나 봐요 생각해보면 스무 개를 이것들 스무 개 해버려야겠네요. 네, 스무 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팔 상태 이 여기 어, 여기 네. 이정도이고요 네. 팔굽혀피기 50번이 좀많았나 싶기도 하고 네,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개가 안되면 30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벅찼어요 인사하게 어떤 분은 보면은 혈구 표픽이 정사세 아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나름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근에 키워되있어요네 <웃음> 지금 좀네이 음. 세트 끝났고요 오늘 비가 올지 안올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비가 내리나요 여기가 어, 뷰가 좋은 네 아파트입니다 <웃음> 한강도 내려다 보여. 이제 제방에서 한강은 보이지 않지만은 한강도 보이고 좋습니다. 오늘 약간 구름이 좀 많이 꼈네요. 네 했으니까 바로 그 단백질 체이커 또한번더 먹어야겠죠. 이 세트 끝나고. 아 그리고. 추천 영상 이런 거 같은 거뜨니깐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끝나고 영상 나갈 거예요 다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네요 하면서 땅땅 댓글 남겨주시는 문화 만들어 갑시다 <웃음> 네 그러면 또 시작해 볼까요 아유. 당신은 온전한 하늘을 보내도록 발언하겠습니다. <웃음> 온전한, 온전한 하루 보내세요. 네, 저도 온전한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수익나는 하루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넘치네요. 네. 자또 팔목 풀어주고 팔목 바디프로필도 찍는게 제 목표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바디프로필 찍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죠 음, 시작하겠습니다 40개 2 1나 다시 입게 됐고 팔목을 또 풀어주겠습니다 네 복근 좀 빼도록 해야 되긴 하는데 아 신기하게 그때 복근 운동을 하고 잠깐 너무 졸려가지고 취침을 했거든요 희한하게 가위를 눌렸어요 가위 배가 땡겨서 그런지 힘이 빠져서 있는지 몰라도 복 <웃음> 가위를 눌렀는데 어, 힘이 나는 사이도 풀렸어요. 네. 어, 운동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요? 네. 1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만 해도 또 20번을 했네요. 앞으로 20번 할, 하, 해야 되나 봐요. 힘이 남네요. <웃음> 15번 해도 벅차는데 저는 힘이 넘치는 준일입니다. 네. 어 그리고 팔굽혀 피기가 있는데 약간 숨좀 고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세가 아닌 건 저도 알고 있긴 한데, 이게 편하더라고요. 네. 어. 50회? 네, 하도록. 근육량이 생겨서 그런가? 약간, 조금, 그 벅쳤어요, 50개 하는 게. 저번에 50개를 한번 했고, 예전에 한번 100개까지 한번쭉 해본 적이 있었어요. 컨디션 진짜 좋을텐 지금도 네좀더한 일주일 뒤에 뵙게 하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4개 있고요 잠깐만, 6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벅찬나봐요 44개 했습니다. 네, 합치면 150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4분인데, 그것이 영상, 또 표현 영상 나오면 1 5분쯤 되겠네요. 네, 15, 14분 인데 학교 뽑히기 150개. 였으면 많이 복쳤나 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화이팅하고 힘찬 하루 네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진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예, yeah, yeah, 감사합니다.